세상 살기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희비가 엇갈리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아픈 기억과 평생 간직하고 싶은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의 순간에는 이것으로 인생의 마지막인가 하고 괴로워했고 즐거운 기억의 순간에는 지금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아픈 순간은 기억 저편으로 흘러갔고 즐거운 순간 역시 내 마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때 그때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20년 전 군대에서 장교들이 주식 투자하고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 주식에 대해 접하고는 만화로 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는 언제가 돈이 모이면 나도 주식 투자를 하리라 마음을 먹곤 했습니다. 실제로 주식에 투자해서 큰돈번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던 호황기였습니다. 제대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구멍 가게를 창업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돼서 집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질 않고 꿈꾸던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비이라이라 했던가 하필이면 그때가 종지가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투자금은 1억원으로 하루에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였습니다. 주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많이 잃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씩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간땡이가 부을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적게 잃고 크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반토막이 되는 데는 2개월 정도가 걸리더군요. 주식 매매로 5천만 원 손실을 본 것이었죠.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정신은 온통 주식에만 가있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천만 원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한 생각만 들던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수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지옥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로 매매를 하게 되니 조금만 하락해도 손절하게 되고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는 주식을 추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고 추격 매수를 하면 그 주식은 상승을 멈추고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보니 하루에 천만원 날아가는 것이 우습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두근거리고 담배는 왜 그리도 피게 되는지 그렇게 매매를 하자 흔히 말하는 깡통이 되더군요. 1억 원이란 돈이 680만 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깝깝하더군요. 와이프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와이프 몰래 땅을 팔고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변동이 넘컸고 자고 나면 하한가 아니면 상한가를 넘다드는 티말리는 장세였습니다. 어설픈 손절매를 배웠다가 그나마 투자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땅을 처분한 게 와이프에게 들통나고 사이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당시 하던 장사마저 안되었고 생활비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급하게 처분해서 위자료로 다 주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였는데 아파트 시세마저 폭락한 상태라 처분해도 몇푼 안가는 시세였습니다. 그래도 할수 없이 금매로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전세를 얻어 살면서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문제는 하나 있는 딸아이였습니다 유거교육 문제로 밤마다 고민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반 타의반 전업투자자가 된 나는 아이를 맡길 필요는 없었지만 아이가 크고 학교에 가면서 아빠 직업을 모를 때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살고 싶을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어떠하든지 성공해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면서 투자방법 연구와 차트 검색을 했고 그 세월이 쌓이면서 손실보는 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장투는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철저히 단기 투자, 길어야 보름 투자를 생활화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월급쟁이 수준의 월 수입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몇백을 벌었지만 문제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미수까지쓴날 금폭의 하락을 맞아 수개월 버른 걸단 며칠에 다 날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매달 수익 나면 자신을 넘무 믿게 되고 미수치는 걸넘 쉽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감이 넘칠 때 오히려 주식 수를 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맞아들더군요. 그래서 느낀 점은 주식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다 보니 소위 대박을 건지지는 못하더군요. 그러나 나같이 부양가족 있는 사람이 대박을 노리다가는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전 요즘 한달 수익이 500만원이 목표입니다. 300만원이 생활비에 들더라고요. 그래야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식쟁이 생활을 10년간 하다 보니 잃은 건 가정파탄이고 젊음입니다. 얻은 게 있다면 새로운 세상에 눈 떠서 컴퓨터 앞에 두고 돈을 번다는 거고요. 어떤 이는 집안에서 돈을 버니 부러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이 끝나고 내 자리 주위에 널려진 빠진 머리털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데이트레이딩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데이트레이딩에서 돈을 벌더라도 그것은 제살 깎아먹는 거라고요. 문어는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다리를 잘라먹는다고 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의 인생 한 단면일 것입니다. 전업으로 돈벌 생각이거든 소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목숨 내걸고 하라고 권합니다. 전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실제 죽을 각오를 하고 미수를 칩니다. 지금은 다행히 큰 손실 없이 미수가 득이 되는 날이 많아졌지만 많이 하나 잘못된다면 하는 가정을 항상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본 경험이 있기에 말입니다.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10번 투자해서 10번 다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단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나기도 합니다. 위험관리 백발을 대풀이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너무 외로워 재혼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돈을 모아서 이 생활 정리하기 전에는 재혼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의 나는 앞날이 안개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혼도 간접적으로 받아도 받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덜컥 내키지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모아서 정말로 이 바닥을 하루라도 빨리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말입니다. 그때는 내 나이 50이 넘어서니 은퇴할 나이도 되지만요. 지난 10년간의 주식 투자 정말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정말 주식이라는 게 피를 말리는 건줄 몰랐습니다. 주식하는 동안 웃어보지도 못하고 여유롭게 주위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눈물만 나더군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생 자체이고 인생 진료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노트북을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주식을 안 보면 안 되는 중독 상태인가 봅니다. 주식을 그만두기 이전에는 이런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쉬어도 쉬지 못하는 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주식 투자 그리고 잘못된 주식 투자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